어? 날씨 진짜 좋다 와 오늘 같은 날씨 진짜 어디 놀러 가고 싶다 하늘도 너무 예뻐 아 진짜 가을지로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렇 얘기하고 <웃음> 아 오비키잖아? 어? 박세인? 야 너는 말랑이를 구멍 뚫린 비닐봉지에 넣고 다니냐? 어? 어 언제 뜯어진 거야 내 말랑이 가방 아, 아 다 묻었네 아, <웃음> 너는 말랑이 가방 하나 없냐? 난 이렇게 심플한 가방 갖고 다니는데 말랑이 가방? <웃음> 거지처럼 비닐에 갖고 있다가 구멍 뚫려서다 떨어졌대요 <웃음> 으이씨, 박생 거지라니 말이 심하네 다 떨어뜨려서 다 잃어버려라 <웃음> 에, 박생 에코백. 에코백. 에코백. 짜잔! 박스인이 갖고 있는 에코백 말랑이 가방보다 백배 천배 이쁜 말랑이 가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번에 설아한테 선물해 줬던 신발처럼 에코백에도 멋진 염색을 해줄 건데요. 그러려면 먼저 가방에 염색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 다 마스킹 테이프를 감싸 줄 거예요. 저는 네모나게만 염색이 딱 됐으면 좋겠어서 딱, 요렇게 테이프를 감춰주겠습니다 <웃음> 마지막에, 끄끄끄, 딱, 맞떤 다음에, 우와, 깔끔하게 붙여줍니다. 저는 이 쿠션을 안에 넣어줘야지 깔끔하게 염색이 될것 같아서 넣어보겠습니다. 비닐봉지에 쿠션을 넣어주고, <웃음> 이 쿠션 사이즈가 딱 맞아서 이걸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반대로 세지 않게 쿠션을 마스킹 테이프로 살짝 막아주고 이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가방 안에 쿠션을 넣어줍니다 됐죠? 그 다음에 가방끈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것도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염색 안할쪽 뒤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을 테이프로 다 막아줄게요 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다 덕지덕지 붙여줬어요 뒷모습도 와 마스킹 테이프 덕지덕지 붙여줬습니다 이제 저번처럼 수전사 기법으로 가방을 염색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해서 잔해가 남아있지만 여전히 염색은 가능하지 스프레이로 뿌려볼게요 와! 히히 <웃음> 디자인 예쁘게 하고 싶은데 저는 조금 힘든 것 같아 이 정도? 이제 해볼게요 어! 흰색깔 마지막에 히히히히히 <웃음> 어됐 뭔가 불안하다. 자, 하나, 둘, 셋, 오. 오케이. 제발 잘되기를. 우와! 우와! 오. 우와 잘된 것 같지 않아요? 좀 신비롭게 여기서 흰색, 보라색. 동생?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좀 잘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하루 동안 말려주고 와. 꾸며보겠습니다 와! 하루가 지났는데요! <웃음> 과연 가방은 어떻게 됐을까요? 짜잔! 와 진짜 잘 마른 것 같아요 <웃음> 내 꽃배? 네 야, 나랑 같이 만들기로 했잖아. 아 미안 미안. 아 그러려고 했는데 어제 딱할수 있었어서 주고 너 어제 시간 안 됐잖아. 와 우비키 완전 같이 만들기로 해놓고 나도 수전잘 하는 고 보고 싶었는데. 하하 아, 미안 이제부터 같이 하자. 음. 와 근데 예쁘게 잘 됐다. 마스킹 테이프로 이제 뜯을 건데. 뜯을 때 희열이 있을 것 같아. 같이 뜯어보자. <웃음> 우와. 잘 뜯겨야 되는데, 이 라인이. 아, 우와. 오! 우와. 이 라인 봐. 여긴 염색 안 됐고, 여긴 염색 됐고. 오, 와. 희열 있어. 엄청 재밌다. <웃음> 우와. 마스크 테이블을 이쪽을 한번더 뜯어볼게요. 오, 됐다. 후! 이렇게. 깔끔하다. 우와, 엄청 재밌다. 우와. 흐 뜯습니다 지금도 너무 예쁜데 저는 여기에 오마이비키 로고와 오비키 캐릭터들과 백설라 스텔라가 뛰노는 사진을 그리겠습니다. 음, 여기에 이렇게 슉! 그리면 엄청나겠죠?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? 잘 그릴 수 있어? 하한번 해볼게. 먼저 저번에 우리 썼던 이 먹지를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제가 그릴 그림을 올려줍니다. 짠! 이렇게 더 잘라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건 사실 더 그리기 쉬워요 평평해서 오마이비키부터 그려 볼게요 잘 그려줘야 될텐데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 기키도 그려줍니다 키키키키오 비키 눈이랑 잘 그려야 되는데 눈을 특히 눈을 잘 그려야 돼오 오. 스텔라까지 마지막 오다 그렸습니다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하나 둘 셋! 오! 이렇게 밑그림이 나타났어요. 희미하지만, 아주 희미하지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제가 그림을 색칠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 엄청난 작업 후에 이제 색칠해줄건데 이거는 패브릭 물감입니다. 이거를 뿌려줄게요. 패브릭 물감 흰색을 어. 아, 그게 흰색 진짜 많이 쓸것 같은데 음. 그다음... 주황색도 <웃음> 이쪽에 오케이, 약간 살색을 만들어 볼게요. 얼굴에 칠해야 되거든요. 어. 어떻게 해야 될까? 하루는 <웃음> 지금 완전 불터치 색깔도 안 보인다.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배경이 너무 진해가지고, 때요 <웃음> 열심히 하고 있는 중. 오. 와, 아, 거의 다 된다. 오, 테라 얼굴이 안 보이는 게좀 아쉽다. 아무리 색칠해도 안그려줘 와, 드디어 다 칠했습니다. 아 장작 두 시간 만에 완성. <웃음> 와, 아 테라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너무 아쉽다. 와. 아 엄청나요. 너무 힘들었어요. 와 근데 너무 예쁘잖아. <웃음>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라고. 이걸로 이제 피아노 건가고 말랑이 가랑 팝잇 넣고 해야지. 좋지요. <웃음> 그럼 바로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끼키 키요키오오키키 <웃음> <야>, <웃음> 박세인? <웃음> 오늘도 구멍난 비닐봉지 들고 왔냐? <웃음> 어내 어. 어, 가방? 이거지! 말랑이 가방! 뭐야 엄청 예쁘지 않아? 예쁘지? 이거 내가 만든 거야. 저게 만든 거라고? 거짓말 하지마! 진짜거든? 이거 내가 만든 거거든? 그쵸, 오키님들 다 봤죠? 우리 같이 만들었죠? 허, 저 가방이 만든 거라니? 이 가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펜시하고 귀여우면서 오마이비키스러운 컬러를 선사하고 넓은 공간, 수납 공간까지 넉넉하다고! 이거 봐! 엄청 좋잖아? 내 가방엔 아무것도 없는데? <웃음> 그래서 난 피아노 건가? 이만! 막 오비키 어떻게 만든 거야? 나도 만들 거야!